잡아서 먹습니다 신 만콩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망콩이에요 드디어 저에게도 화찬이 들어왔습니다 실비김치에서 이렇게 파김치랑 그냥 실비김치 한 봉지씩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박수 좀 칠까요? 그러면 가져올게요 짜란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잔치국수, 간장통삼겹, 실비파김치랑 실비김치입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고춧가루 있죠? 파김치도 해봤는데 파김치 양념보다는 실비김치 위에 있는 이 양념장을 따로 보관하신 다음에 뭐 김치찌개나 아무데나 다대기처럼 넣어서 쓰시면 은 진짜 최고의 양념장입니다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도 따로 보관을 해서 요긴하게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잔치국수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이거 집 앞에 있는 국수집에서 포장해왔어요 엄청 맛있어요 여기 국물이 엄청 진합니다 국물 먼저 맛볼게요 <웃음> 엄청 진하고 맛있습니다 nope. 맞아. 여기 파김치가 목에 굉장히 찔리는 정도의 빳빳함이었죠. 맛있어 이번엔 실베 김치를 찢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,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진짜 파김치보다 역시 이 실비김치가 더 맵네요. <웃음> 고춧가루 덜. <더러>. 어 <웃음> 예. 얘는 친구 반찬가게에서 메인메뉴로 나왔을 때 구매했습니다. 저번보다 왜덜 매운 느낌이지? 저번에 시켜먹었을 때보다 뭔가 오늘 먹는 게덜 매운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자본주인가? 콧물이 납니다 내 목구멍은 소중하니까 고이 접어서 먹습니다 확실히 파김치가 김치보다는 안 매워요 진짜 전에 먹었던 것보다는 안 매워요.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실비김치를 한번더 시키려고 했었는데 딱 때마침 이렇게 협찬이 들어와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